What's your name? My name is Henry How are you? I'm good Good? Okay. 결이 그거 뭐예요? 스피킹 버스 결이 영어 좋아해요? 네 결이 영어 결이 이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봐요 Henry 얘기하자 자 오늘 결이가 영어 공부 오늘은 뭘로 해볼 거죠? 스피킹 버스 스피킹 버스 시 예. 그거 이제 앱 깔아서 해볼 건데 결이가 혼자 할수 있어요? 네 결이 오늘 영어 공부 뭐로 할 거죠? 스피킹 버스 자 혼자서 할수 있죠? 네자 그거 앱을 깔아서 할 건데 결이가 한번 깔아봐요 스피킹 버스라고 치면 돼. 킹 버스 쳐봐요. 다 깔았어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처음에 인스트를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느라 좀 기다립니다 음, 음, 첫장 피면 그 단계별로 볼수 있어 결이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 Today's l e s e n Basic Talk 펜드린 드로, 롤 플레이, 음? 미니 게임. 그렇지 이렇게 5 단계로 할 거야. 음. 여기 가볼까? 응, 음, 거기 가볼까? 음? 아 여기는 아직은 안돼. 여기는 아직은 안돼. 여기. 자, 이제 책을 앱을 보면서 결의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How are you? I'm good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굉장선선서를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거구나. It a rabbit. t a r a b b 에 음.. 문장을 만드는 거네. 듣고 He is a p i l e t 그래. 빨리 얘기해도 돼 한장을 만들어 보는 거야. 결이가 재밌다. 재밌어?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She is a doctor. 결이야?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어떻게 어어떻어어떻어어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결이야. 응. 영어 공부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몰라는데 응. 이거. 혼자 시간 되면 이제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할 거야? What's your name? My name is Henry How are you? I'm good Good? Okay